안녕하세요. 연수당입니다. 지금 2월도 이제 다 끝나가는데 어, 네, 맞습니다. 뭐 목표를 어? 세우게있으요 코피는 오. 봄이 오면 열심히 일을 <웃음> 할 예정입니다. 휴식을 취하면서. 요즘에는 등산 많이 안 가세요? 요즘엔 산에 많이 못 다니고요. 음. 요번에 그 뭐야 홍수막이 하면서 저기 방생 다녀왔어요 음. 저기 간포 어. 경주 문무대학릉으로 간포 다녀왔습니다 어. 그리 다녀오면 뭔가 좀 기운이 좋아지는 건가요? 그치 아무래도 정화, 어. 청소 아, <웃음> <저도 마음에 웃음> 응. 정리? 그쵸 어. 동짓날도 보냈고 이제 정월달 행사는 거의 다 막바지 했고 이제 2월달 들어왔잖아요 2월달은 또영동제석달이라고 해서 우리 영동할머니 내려오시는 달 그래가지고 몸과 마음을 정갈이 하는 달아 진짜요? 응응 <웃음> 음, 음. 알겠습니다. 제가 오늘 네. 사주 하나 가져왔거든요 네 사주 한번 봐주세요 네 잠시만요 네 불러드릴게요. 남자분이시고요 네네 네. 이거랑 두 개랑 다 흔들고 싶다. 응? 이거 두 개를 다 흔들고 싶다. 아 그래요? 2월 영종 제석 달인데 이렇게 깔끔하고 이렇게 성, 응. 성세한 달에 아주냐? 응? 왜 이렇게 개 또라이를 줬어? <웃음> <웃음> 어, 아주를. <웃음> <웃음> 어? 개또라이, <웃음> 개또라 아니면 천재지. 근데 두개다 있네. 아 그래요. 오. 얘는 조금만 더 갈고 닦지. 완전 천재성도 띄는 앤데. 근데 이게 하나 나사 빠진 애 있지. 그래서 천재가 못했다. 아 나사가 빠져서? <웃음> 나사가 하나 빠져서. 근데 이게 자기가 노력하는, 그, 자기가, 네. 그, 노력하면 되는 것도 있어. 되는 걸 너무 잘 알아. 음, 아, 진짜요? 그래서, 그거를 되게 잘 활용해요. 어... 왜 그런 거 있잖아. 내가 1 더하기 1을 하면 2라는 걸 아는데, 네. 얘는 3까지 아는 애야. 오, 그래요? 그 정도로 재요 음. 어... 공부머리라기보다는, 왜 생활에, 음... 그런 잔머리? 근데 그걸 사람들이 굉장히 똑똑하다고 스마트하다고 보는 거지 그래요 그래서 요상한 데 꽂혀요 네? 그, 요상한 데 꽂힌다고 어... 그러니까 사람들의 평균적인 시선 네. 편견 있죠 네. 그런 거를 자꾸 깨트리려고 하나 봐 어... 그리고 끼도 굉장히 많아요 어... 그리고 사람들의 그러니까 인복이라고 하나 굉장히 인복도 많아요 음... 자기가 사람들을 좋아하기 뿐만 아니라 사람들을 자기를 좋아하게끔 만들어요. 그만큼 끼도 많고 재능도 많고 여러 다방면으로 네. 뭐 다재다능하다고 하잖아요. 네네네. 음 이런 부분 이런 사람들은 진짜 예술적으로 진짜 풀어 먹어도 풀어 먹어야 되는 사람들. 오. 그림을 그린다거나 음악을 한다거나 춤을 춘다거나 진짜 예술적인 끼. 음, 음. 올해는 좀 어때요, 이 올해는 근데 나쁘진 않거든요. 근데 상반기에만 조심하면 돼. 어, 올해. 무슨 말씀 하시는 거죠? 어,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어. 지금, 우리 이제, 이, 음력으로 2월달이란 말이에요. 어. 근데 상반기라 그러면, 어, 이 사람이 6월 1일 생이라 그랬어. 자기 생일까지만 입조심, 말조심, 행동조심, 사람 만나는 거 조심, 돈 쓰는 거 조심, 어떤 장소 가는 것도 하물병. 어. 해외 나가는 것도. 그것만 좀, 좀 조심하면 그냥 어떻게 보면 자숙 생활을 해야 되는 거지 아, 뭐 재진계에따라면더 자숙 생활을 해야 되는 거고 어, 선생님 말씀대로 음. 선생님 그 말씀을 하셨으니까 제가 그냥 음. 말씀드리는 건데 지금 상반기에 뭔가 일이 떠졌어요 이 사람이 이 사람이 뭘좀 잘못했어요 사실돈 어, 쓰는 것도 조심해야 돼이 사람은 네, 이 사람이 뭐 어디... 돈 쓰고도 욕먹는 사람이야 이 사람은 <웃음> 어디 매체에 나와서 어. 좋은 식으로 얘기를 하려고 그랬는데, 아무튼 그게 좀 만족해, 좀 시선이 비춰졌거든요. 요거를 이제 잘 풀어갈 수 있을까요, 이분 그냥 조용히 하면 돼. 그랬잖아. 아까 자숙해야 된다고. 아, 그래요? 어. 이 사람은 올해, 올해 수가, 나쁘진 않아요 네네네. 나쁘진 않지만 우리가 상반기 올한해해운년을 봤을 때 전체적으로 좋은 사람이 있고 네네네. 뭐 1, 2, 3, 4분기 우리가 세금 내듯이 <웃음>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네네네. 나눠서 좋은 사람들이 있어 근데 네네네. 이 사람은 1분기, 2분기야 음. 1분기만 조심하면 돼 음. 생일달까지만 생일달 생일달 조금 플러스해서 한 7월달까지만 조심하면 그나마 좀 잠잠해지고 아, 다시 조금 조금씩 찌깍찌깍 깔짝깔짝 될수 있어요 어... <웃음> 이성운은 좀 어때요? 여긴? 많아요 근데 이성운이라는 게 이게 여자가 많은 거랑 정말 내 사랑 네네네. 내 이성 있죠? 배우자 자리와내 이성으로 내 마음을 줄수 있는 사람은 다르거든요 어... 어. 그... 여자 사람은 많아요 어... 남자 사람도 굉장히 많아 이분 나이가 좀 있으신데, 결혼은 응. 안 할까? 난 결혼은 해도 한번 갔다 온다고 보여지고. <웃음> 아, 그래요? 어. 갔다 와야 된다고 보고. 그래서 자기가, 아, 이렇게 해도 결혼 생활 못할것 같으니 안 가는 것도 있어. 아, 그래요? 본인 스스로가. 어... 응, 그게 더 힘들 것 같으니. 네. 오히려 판단이 빠른 거지. 어... 응. 뭐... 갔다 올, <웃음> 아, 안, 갔다 올 바에는 그냥 가지 말자 좀더더 더 즐기다 갔다 오자 이분 이 응. 인간관계 같은 거는 좀 좋은가요? 응. 보시면 나는 인간관계는 되게 오지랖 <웃음> 넓은 사람 있잖아요 <웃음> 그런 사람으로 보여지거든요 아, 관심이 굉장히 많아요 섬세해요 눈썰미가 좋아요 음... 그런 거 있잖아 하물며 내가 어? 피디님 오늘 까만 양말 신었네 어제는 하얀 양만 신었잖아. 아, 진짜. 그런 아, 거 있지. 그 정도로 디테일한게 그런 거 있잖아. 어, 피디님, 어제 저기, 저거 먼지 있었어. 어. 오늘은 없네? 어. 어. 그런 거. 그런 디테일. 아, 진짜. 굉장히. 굉장히 디테일하네. 어쩌면 무섭지. 그러니까. 무서울 있... 정도로. 어... 그건 이제 본인 성향이에요. 성향이죠. 아. 성향. 성향이에요, 그거는. 알겠습니다. 근데 그만큼 상대방한테 관심이 많다는 게, 그러니까 살다 보니까 발, 그러니까 발달이 된 거죠. 음... 발달이 되다 보니까 그게 관심과, 관심과 사랑이 그렇게 발달이 돼서 어떻게 보면 집착일 수도 있어. 음... 음... 이분 누군지 알려드리면좀 네. 질문해 볼게요. 이분 가수 김희철. 슈퍼준이요? 씨. 네. <웃음> 김희철씨. 근데 김희철씨가 음... 최근에. 네. 최군이라는 분의 유튜브에 나와가지고 최군? 최군이 누구야? 아 유튜버 있어. 요아 유튜브 하시는 분인데 거기 나와가지고 이제 학, 학폭에 대해서 소신 발언을 한 거예요. 음 진짜 너무 심한 욕을 했어요. 그러니까 학폭이 안 좋다는 거를 얘기를 한건 맞는데 응, 응. 막 거기 막 계속 끼막 시발 막, 막 아, 그런 욕을 아, 아, 섞어가면서 아, 이제 사람들이 이희철뭐 소신 발언을 했는데 이거 뭐 본인인데 아, 너무 아, 심한 아, 거 아, 아니냐 수위 조절을 아, 못 했구나 조절, 그러니까 선생님 아까 말씀하신 대로 얘가 수위 조절을 못 했어요 그러니까. 어 해놓고도 아. 욕먹었네 좋은 소리 <웃음> 해놓고 욕먹었네 <웃음> 그러니까요 근데 이걸 이제 뭐잘 풀어나갈 수 있을지 사람들이 뭐 이런 시선을 다시 돌릴 수 있을지 어, 궁금해서 한번 가져왔어요 어, 자숙해야지 뭐 <웃음> 해명할 것도 없어 그거는 아 진짜요? 어, 해명할 것도 없어 이거는 음, 조용히 있어야 돼 그냥 어. 어. 근데 선생님이 말한 대로 안 해도 될 말을 굳이 해요. 이, 이 거기 나와서 욕도 욕인데 음, 음. 자기 예전에 멤버인 강인이라고 있었거든요. 그 어, 사람을 그렇지. 약간 두둔을 했어요. 왜냐면 강인이 뭐안 좋은 것 어, 때문에 탈퇴를 그, 팔찌 했는데 맞아. 그 두둔까지 했단 말이에요. 굳이 안 해도 될 말을 음, 하는데 음, 음. 이분왜 굳이, 본인은 모르고 그냥 얘기를 하는 건가요? 이건? 어 아니니까. 다른 사람이 다 예스라고 해도 본인이 아니라고 하면 그냥 소신발언 말 그대로 소신발언 어, 그 정도로 음, 음. 앞으로도 이런 맑아진 논란 같은 게또 터질까요? 있을 것 같아 어. 어, 앞으로? 나이 들면 들수록 그게 더 명확해지고 정확해지거든 어. 이 사람은 오히려다. 왜냐하면 자기의 그거 이 자기 명성도 있고 자기 위치도 있고 음. 자기 인지도도 있기 때문에 그것만큼 자기의 말이 힘이 실린다는 것도 본인도 분명히 알아요. 후폭풍도 알아. 네. 그만큼 계산도 이 사람이 안할것 같아 해요. 어... 해. 하지만 어느 정도 이거 이만큼 잠잠해질 거다. 더 크게 되겠다. 알죠? 어... 응. 김희철 씨가. 이웃에 나와요. 이웃. 음, 음. 네. 거기에 이제 결혼 못하는 남자나 뭐 여자분들이 나오는 아, 그런 아, 프로그램인데, 아, 네. 김인철씨가 거기 나와서, 아, 나 결혼하고 싶다. 결혼하려고 이 집도 이렇게 한 거다. 음, 그런 얘기를 했는데, 음. 결혼할 수 있어요, 아니? 결혼. 아니? 아니? <웃음> 그건 아니에요? 아니야. 누구, 어떤 여자랑 누가 결혼할 건데. <웃음> 근데 김인철씨 막 아니, 이런... 이 사람도 되게 금사박이네 아, 그래요? 금사빠예요? 어. 금사빠긴 하죠. 하지만 그게 오래 가지 못하니까 결혼까지 못 가는 거지. 오. 결혼하고 싶은 여자는 굉장히 많았을 거야. 네네네. 온 세계 각지 여자들. 어, 우리나라 뿐만 아니겠지. 네네네네. 많았을 거예요 근데 이게 왜? 딱 사랑에 빠졌어. 네. 그러면 이게 사랑이 정말 이렇게 결혼하고 싶은 마음이 딱든 순간이 음. 어느 한 포인트일 거 아니야. 네, 네, 네. 그 포인트를 어, 넘고 싶은데 아 점을 찍고 끝나버리는 어... 거죠. 아 그래요. 어 어렵죠. 그러니까 어렵네 이 그... 저... 이분 그러면은 이제 앞으로는 그 뭐지 지금 지금 이 김철 씨 옆에는 성이 없이 어? 보이시나요 혹시? 교제하는 이성은 나는 없어 보여요 아, 그냥 굉장히 추파는 많이 던지지 <웃음> <웃음> 추파 어, <진짜. 웃음> 응. 근데 그거 다 진심이다 아, 추파가? 응. 어, 앞으로 좀 조심해야 될한 가지 얘기해 주시고 뭐 저기지 입조심 해야지 아, 아, 어, 아. 그, 그거는 그건데 이제 뭐 응. 건강이나 건강이나 뭐, 이런 거 네. 건강은 그 사고는 괜찮아. 요 음. 사고는 괜찮은데 나는 약간 전립선 그치? 이쪽이 좀 약해 보이긴 해요. 아 김철씨요. 네. 아, 그래 아까 <웃음> <웃음> 관리를 잘해야 돼나간 그러니까, 어, 약간 그러니까 콩팥. 어, 그쪽이 좀. 어, 콩팥 전립선 쪽이에요. 어, 그쪽이 안 좋을 수도 있. 약해요. 아, 약, 약해. 약하다는 게 아플 수도 있다는. 그렇죠. 어, 어. 어. <웃음> 관리를 좀. 네, 기능 저하. 어, 어. 뭐, 지금 아파서 병, 큰 병이 생긴다는 거 아니고, 기능 저하로 잡히기 때문에 관리하셔야 됩니다.